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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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가 준비하신다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타내신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레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서 나와지는 고백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무엇이라 하냐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뜻이 뭐라고요? 예, 여호와 이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 이래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예, 모리아 땅이었죠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산 그곳에서 어 자신의 아들을 죽이라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일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해요? 네. 예.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 아브라함의 손을 급히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어 눈을 들어 어, 살펴보게 해서 예, 그 뿔에,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시고 그순양을 대신하여 번제할 어린 양으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하게 한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신앙고백이에요 여와 호 이래 그땅 이름 이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지금과 같은 믿음을 경험케 된 땅이죠 그래서 이 모리아 땅인데 여기를 여호와의 산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뭐가 준비됐던 거예요? 내 아들 이삭 대신에 참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준비되었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창세기 22장 8절로 가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네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예,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 아버지 예, 불과 아, 나무는 여기 있는데 근데 번지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물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서 구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자이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죠. 어떤 행동을 하게 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 그대로 행동하죠. 우리가 여기에서 어, 보아야 할게 이겁니다. 음, 예. 그 아브라함에게서의 에, 이삭의 죽음, 번제로 요구하시는 이, 이것은요. 에, 단순히 그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죽이는 그 물리적 죽음으로만 하나님이 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하시고 가르쳐 준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에게서의 이 이삭 번제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믿음 속에서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그이 믿음을 실제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이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음이 그 안에 받았다는 겁니까? 여호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여호와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순종이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뒤엎고 싶을 내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그를 움직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결박하는 겁니다. 칼로 내려치는 겁니다. 이 이삭 번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럼 뭘 대체 입증시키는 것이고 대체 하나님이 보시려는 것은 무엇이었나 아브라함이 자식까지도 죽이나 안 죽이나 이 순종을 보려고 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이래라고요 아,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행위 믿는다 행한다 순종한다라는 것을 통하여 이것을 입증시킨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믿음과 믿는다는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믿음은 명사이고 믿는다는 동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다는 인간의 일입니다. 믿음을 인간이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믿음을 자기가 스스로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아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다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죽음으로 해결하셨다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호와 이래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 하나님이신 분이 내 죄를 위해 죽는다라는 사실이 믿음이라고요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의 것으로 경험되고 실체화되고 내 것으로 증명되고 입증되고 내 것으로 드러나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는다라니 사실을 믿음으로 주셨다면 그것이 아니면 구원은 없어요. 그 믿음을 주셨다면 오늘의 이 아브라함의 이삭번제 사건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 안에도 이 일이 믿는다로 순종한다로 행한다로 나타나지는 겁니다.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의 경험, 믿음의 삶이 있어진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만나게 하시는 일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주신 믿음대로 믿는 실제적인 삶 실제적인 믿는 순종 이거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데 믿는 삶을 요구하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낯설어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감당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거든요. 이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고 자신의 그 확률이고 경험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와서 내 죄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아낌없이 피를 흘리고 나를 사랑하기, 사랑하셔도 구원하셨대요. 근데 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 믿어졌어요. 나는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내 사랑하는 것 나의 가치,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못을 박으면서 가지고 가요 어떻게 세상이 그것을 이해합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지금 모리아산에서 못 박아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이 이해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믿음대로 하는 걸 보니까 너 정말로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이 네 안에 있구나 지금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신약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 경외했다라는 말은 정말 너무나 쉽게 말하면 복종했다예요. 두렵고 떨리는 사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건데 이게 복종했다 에요.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 말씀 앞에 우상이, 자기 우상이 깨지지 않는 예배, 십자가 지지 않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절대, 결코 체험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개혁주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교리를 붙들고 신앙을 해요 좋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너무나 귀한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실제화 되고 내 안에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삭번제 사건을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붙들고 있으면서 믿는 나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을 체험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험하셨다.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입증시켜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줄을 알았다 몰랐다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알, 그렇게 할줄 아는데 뻔히 할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익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존재에 대한 아브라함의 굳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바로 알면 알수록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에 내 목숨을 걸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가 걸어요. 믿지 않고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신용은 내죠. 누가 어, 교회 예배당에 오는 것을 누가 어, 잘못됐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누가 핍박을 합니까? 신용은 낼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숨을 못 걸어요 어떻게 목숨을 겁니까? 보이는 것만 믿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바 믿음을 보여 내는 믿는다가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헌상 기도를 했지만, 물질은 보이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한다. 10의 1조를 하면 10의 9를 사, 가지고 산다는 것이 버거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하면 10의 2가 되고 10의 5가 된다는 것으로 11조를 한다면, 그거는, 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보이지 않는 바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에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영원한 것에 대하여 나는 여기에 소망을 걸고 산다 나는 내 목숨을 건다 물질만큼 우리의 목숨줄을 쥐어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물질생활 11조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도 안 합니다. 왜요 형편이 풀리지가 않거든요. 조금 나아지면 하겠다 조금 괜찮아지면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갈등 속에 집어넣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건 아닌데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나 고민하게 하죠.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 앞에 우리를 갖다 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과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누구를? 예. 그분이 여호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준비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이 이삭을 하나님이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삭은 음 창세기 3장 15전에 오실,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삭은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숱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거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이 사건 앞에서 아니 하나님 그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망설이고 여전히 손을 멈추고 있다면 여호와 이래 그리스도가 준비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고백하지 못하죠 예,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경험케 되는 은혜고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산에서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혹독합니다 아픕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합니다 평지에서 불편함 없이 그어 뻔한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며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참 것을 붙들고 사는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평지에서 뻔한 희생 없는 순종도 하지 않는 그리고 어떠한 눈물도 쏟아내지 않는 그런, 그런 싸구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경험한다고요? 체험하,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여호와의 산의 예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예배 믿음이 체험되는 예배가 왜안 될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안 바뀌어질까요? 라고 왜 스스로에게 자꾸만 자문이 생길까요? 여호와의 예배가 왜안 될까요? 희생을 치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픈 것에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러해도 나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 받았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다 되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족하게 살아도 예 천국 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그 믿음으로 실체화되고 경험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갖고 있죠 교리로만 갖고 있죠 그러나 천국은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졸더라도 예배는 음 해야 된다. 졸은 예배도 괜찮다. 제가 한국의 뭐그 어 남포교회에서 사역을 할때박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는 그 말씀이 정말로 위로가 됐고 아 맞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 설교 중에 조는 사람 깨우지 말라고. 어, 그 얼마나 귀하냐. 어? 졸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졸지 않느냐. 어?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으니까 저렇게 조는데 왜 깨우냐. 정말 귀한 거라고 졸더라도 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오는 거. 믿음이 있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옛날 신학교 수업할 때막 새벽 3시, 4시까지 숙제하니까 졸음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더라도 받는 예배? 아십시오. 저는 그렇게 졸면서 예배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 끝까지 흐리멍텅하게 예배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변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싶은 의욕조, 의욕조차를 안 가져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조는 예배를 아예 받지 않으십니다 받지도 않는 예배를 해놓고 거기에서 무슨 믿음이 체험되고 거기에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난단 말입니까 영적인 건데요 흐리멍텅한 예배를 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 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삶위 하나님 앞에서 내 우상이 아지작 소리가 나면서 깨지는 그리고 영광의 하늘 백성 나와지는 거룩을 덧입는 이 복된 영광이 예배 속에서 벌어지고 있고 천사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속에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세상에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집중하지 않고 흐리멍텅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를 도 가진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그 안에 인생의 어떠한 것도 걸지 않아요. 그냥 그냥 어, 믿음 없이 삽니다. 그냥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요. 그 사람은 요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놀이를 하는 거예요. 종교 유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못 맛봐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속이 하늘의 것으로 그래 내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내가 하늘을 산다 하늘나라로서 나는 누린다 이런 놀라운 믿음이 이시간대 쏟아져 부어지는데 전혀 안 듣고 있고 전혀 방어벽을 치고 있는데 그런 놀라운 은총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한 순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리는 이 일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친 후입니다.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고 나서 눈을 들어 살펴본 즉 보인 거예요. 사실은 일찌감치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안 보였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은 이삭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삭 죽여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요구한 게 이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네가 나를 참으로 내가 준 믿음이 네 안에 있구나. 너도 너나 너 정말 믿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자, 죽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 제가 아브라함 생각. 그럼 뭐야? 뭐가 번그럼 번지, 번지할 양이야? 아, 하나님이 수풀에 뿔이 걸려서 준비된 저 순양일, 하나님은 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14절 여호와 이래라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내 것에 내 눈이 감추어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복이 보인다 안 보인다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인데요 내가 사랑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이삭이 소중하고 자기 목숨 이상의 가치를 갖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황당 무게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는다 순종한다 행한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이 경험되었어요 바로 이삭 대신에 그리스도가 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죽으시는구나 라는 실제적 그리스도 실제적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이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스스로가 믿는다로 내려놓지 못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뿔에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진작부터 있었지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죠.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이삭을 죽이는 문제인데 뿔이 걸려있는 것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저와 여러분의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았다면 믿는 나로 그래서 믿음이 체험되는 실제적 신앙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 여호와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이 여호와 이래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 아브라함이 이레라 하나님 이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그 전에 그이이 이 수풀에 걸려 있는 이. 양을 순양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이 이 대신하여 양을 죽이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나서는 바뀌죠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의 산이에요 모리아 산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산이 여호와의 산으로. 그 신앙 고백안에 갖게 되었다라고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것 나타나시는 문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이 문제는요 예배 속에서 이렇게 지금 재물이었던 이삭이 양으로 그순양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예요 어, 그렇잖아요 그 여기 13절에 보면 한 순양이 뿌리에 수풀에 걸려 있는데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이삭이 양으로 바뀌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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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려 드리려다가 원수 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 예물을 에, 드리기 전에 화해하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 음. 그이 예물이 예, 예, 그 재물인데 이것이 선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음?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예, 지금 이 예, 오른 눈과 오른 손이 가늠케 되면 그것을 빼어버리라는 라이 문맥과 관련해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어, 눈과 손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히 가늠케 하는 절대적인 요소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 그대로 가늠을 할 때마다 눈과 손을 지금 다 빼야 된다라고 이 말씀 그대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눈이 두 개면 안 돼요. 뭐한천개 정도 돼야 돼. 그래도 없어요. 자, 이이 어, 말씀을 일차적으로 받는 예, 이 1차 독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늠케 하는 가장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가늠케하는 가장 그들이 사랑했던 오른 눈과 오른손은 그들이 가장 옳다고 여겼던 율법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늘 자기들을 우월 의식을 갖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 그 말씀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사람 돌로 쳐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늘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날 일하냐 그러니까 항상 그들에게서는 율법이 최고였고 그들에게서는 이것이 가장 사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가늠케 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말씀 속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늠케 하는 그 눈과 손은 뭐였을까요? 예 이삭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식이잖아요 약속의 자식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서기관은 그 붓을 빨기도 하지만 실지 목욕도 해요 옮기다가 여호와 목욕하고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너무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그들을 실족시켰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빼내지 못했다면 모리아산의 성전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은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세워지는 십자가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세워지는 시온산이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신다 모리아산에서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일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빼내어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필요하고 이것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고 한 이것을 아브라함이 빼내지 않았다면 눈과 손을 빼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삭을 가늠하고 있는 그것으로 실족하는 것죠 오늘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3일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기독교 신앙이 쉽다고 말하던가요 누가 아, 아, 꽃, 꽃놀이 가고 그 누가 그 여행 가듯이 편하게 기독교 신앙 한다고 말하 좁고 협착합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예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는다로 우리 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아픔이 없냐 여기에 왜 쓰라림이 없겠어요? 있죠 우리 모두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오른 눈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준 말씀 나에게 준 교리 우리, 우리에게서는 개혁신앙이죠 우리에게서 주시는 것은 또 보면 직분이죠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것이 가늠케 하는 요소라면 그것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우상을 깨트릴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박살낼 수 없는 것만큼 개혁신앙이 소중하다면 직분이 그렇게 탁 좋은 것이라면 예 우리 속의 모리아산, 거룩한 성전, 여와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눈과 손인 이삭을 제거하는 작업이 모리아산의 번제 예배입니다 오늘 그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 풀에 걸려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뿔은 음, 이 순양은 우리 다 알아요. 아 순양은 그 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알죠? 뿔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 어디에 걸려 있어요? 예. 네, 수풀에 걸려 있대. 이 수풀은 뭐예요? 예, 인성이죠. 이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에 걸려 계셔요. 그게 순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된 몸 안으로 무한히 유한 속에 제약을 받습니다. 걸립니다. 왜 그러죠? 예. 저와 여러분인, 우리를,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때문에 걸려 계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뿌리, 수풀에 걸려서 그 안에서 걸려서 옴짝달짝 못하는 신성이 인성 안에 어떻게 제약을 받고 갇혀 계시냐고요 왜 그러시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네가 빌라도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내가 죽는 줄 아는 하늘에서 주는 아버지의 권세가 아니라면 넌날 죽일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그 죽음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그 죽음을 받죠 저와 여러분의 이 죄짓는 해결되지 않는 이 인성 안에 그분이 걸려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세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마태음 13장을 보세요.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이 비싼 거예요. 그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아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얻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밭은 밭의 감추인 보화는요 인성에 쌓여있는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영원한 영원하신 존재이시고 영원한 무한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누가 봐요? 예, 천국을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된 자, 믿게 된자 요는 그거예요 이것을 본 자는 밭을 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요구합니다. 살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이신 믿음에 대해서 풍성함과 자유함과 그리고 그 믿음의 놀라움을 이 땅에서 누리고 드러내고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싸구려 예배하지 않게 합니다. 값비싼 예배라는 것은 값을 치를 수 없는 예배예요. 값을 치러내고 싶어도 값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예배요 그게 누구냐? 예, 바로 순양이 뿔에 뿌리,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가지고 나오는 그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어떤 신앙을 합니까?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까? 오늘 본문 아니 오늘 디모데후서 사장을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종말의 때 말세의 끝자락에서 벌어지는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어떻다고 해요? 이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면요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교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참다운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거짓 스승이죠, 스승. 선생이에요.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정보를 주는 뭔가 가르쳐 주는 선생을 많이 둡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인터넷 설교 뒤지는 거죠. 아니 우리 에덴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목사님 얘기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던데 이 본문을 그렇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저쪽이 넓고 편해요. 그, 그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하던데요. 어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던데요. 한한번 해병도 죽어요.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정보 진리에 이르는 길은요.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배워도 믿음을 경험하는 순종 여부에 달려 있어요 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웠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다만 학습으로 멈췄는가 아니면 이것이 믿음의 경험이 되었는가 이 고민과 이 숙제를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당 다니는 그 교인 중 상당수가 무교회주의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설교는 듣습니다. 설교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양은 거부해요. 이삭 준것 좋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결박하고 죽이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합니다. 결박당하는 이삭처럼 결박당하려고 목회자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죄를 우상을 깨뜨리도록 우리를 결박시키면 풀어제끼고 도망가버려요 허탄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어 믿는 어믿 자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내라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같아요 믿음은 그 내용과 그 믿음은 같아요 왜 어떤 믿음이죠 예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신다 성령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 예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음이죠 그런데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 앞에 희생을 치르며 믿음을 체험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행위를 경험하는 자들은 믿음을 자라가죠. 그래서 믿음이, 믿음은 같지만 믿음의 역사,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천국은 한편 강도도 갔어요. 사도바울도 지금 낙원에 둘다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경쟁이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으니까 뭐 괜찮다. 어쨌든 뭐 천국 티켓을 얻었고 천국만 가고 낙원만 가면 됐지 똑같다. 이리 살아도 낙원 저렇게 살아도 사도바울처럼 고생하고 애쓰고 진리를 위하여 살다가 가도 낙원이고 뭐 낙원뭐 뭐, 뭐 고층 빌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낙원인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월과 경쟁과 비교와 시기가 없다라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곳에서 이 땅에서 진리를 맛보고 진리 안에서 산 믿음의 분량이 낙원에 가니까 똑같아진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사도바울과 한편 강도의 믿음의 분량이 같으냐고요 상급이 그거예요 상급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즐거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쏟아낸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의 눈물병아리에 담겨져 있는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찾아요 진리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다음 뭐예요? 믿음. 그래요. 저의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자의 실제적인 삶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땅에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